나는 어떻게 3천만원으로 100억원을 벌었나. IMF에 거꾸로지다. 1997년 11월 국제금융위기는 내게 엄청난 고통과 실현을 주었다. 주식 투자는 그 전부터 조금씩이나마 했지만 경험이 부족했다. 말하자면 수업료로 적지 않은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IMF 이전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1997년 당시 코스닥 시장은 유명 모실에서 그런 시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결국 거래소 시장이 유일했는데 일부 종목과 2부 종목 그리고 감리와 관리 종목으로 나뉘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일부 종목은 우량한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종목군으로 편성이 되었고 2부 종목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일부 종목군보다 작은 중소형 기업군들로 편성되어 있었다. 애초엔 2부 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가 되지 않았는데 IMF가 터지게 된 2-3년 전 증권시장의 거래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신용거래가 허용되었다. 이와 함께 많은 개인투자가들이 신용으로 주식을 무조건 매수하는 현상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거의 모든 종목들은 기업의 재무구조와는 상관없이 일부 종목, 이부 종목 상관없이 신용한도가 100%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지금도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IMF였다. 1997년 11월 국제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국내 경제는 흔들리고 주가도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는데 증권사객장의 모든 전광판 종목들은 파란색으로 연일 물들어 있었으며 증권사객장은 한산하여 일명 파리가 날렸으며 증권사 내부에서는 사고 계좌 땅통 계좌 수습 때문에 분주했다 나 역시 특히 2부 종목에서 세곳에 나누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신용거래였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처럼 국제금융위기로 나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주식을 내다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기세한가가 연일 이어졌다. 담보 부족을 메우라는 증권사의 통보가 이어지면서 이리저리 돈을 빌려 담보 부족을 보충하면서 하루라도 반등의 기미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다리던 반등은 끝까지 오지 않았다. 연일 하한가의 연속 결국 주식은 반대매매 처리되고 주식계좌는 도리어 돈을 갖다 놀어야 하는 소위 깡통계좌로 전락했다. 더 돈을 빌리려고 해도 다들 어려운 때에 돈을 빌린다는 것은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구로동의 아버님 어머님이 살고 있는 조그만 빌리가 증권사에 감유되면서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어느 날 아버님이 약주를 많이 하시고 들어오시면서 야단과 한탄을 섞어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선명하다. 우리 가문은 죽었다. 우린 이제 끝났다고 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당시 나의 채무는 8억에 가까웠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와 연체이자까지 합해 하루 자고 일어나면 200만원에 가까운 이자가 붙었다. 아버님의 집을 갖다 팔아도 원금은 커녕 이자를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연이은 이자 독촉과 법원 판결문들 그리고 형사들의 추적으로 무섭고도 지긋지긋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으면 은행 가압류로 회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생각해 보았지만 이게 가능할 리가 없었다. 둘째 딸이 당시 세살이었고 나는 가장으로서 어떻게 하든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내 바람과 달리 이제는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돼가고 있었다. 딸의 재롱을 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재미였는데 말이다. 집에는 법원 채권 판결문이 우체통을 가득 채웠고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들 그리고 형사들이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큰 누님이 살고 있는 천호동 집으로 몸을 숨겨야 했다. 그 당시엔 누님도 형편이 열지 않아 명동에서 조그마한 오토바이 택배 사업을 하고 있었다. 누님이 결혼 전에 사시던 조그만 집에서 지내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 주머니에 단돈 천원짜리 하나 없는 신세가 더욱 처항했는데 가끔 몰래 찾아오시는 어머님과 아내의 뒷바라지로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지만 하는 일이 없는 무이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졸업한 내가 이제는 아무데도 갈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고 넥타이를 매고 출퇴근하는 셀러리맨들이 제일 부러웠다. 하지만 채권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고 쫓기는 신세 누가 어떤 회사가 나를 받아주려고 하겠는가? 게다가 멀쩡한 직원들도 거리로 내몰리는 국제금융위기 시절에 취업 서류 한장 넣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마음을 잡고 일단 누님의 택배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결정하고 건물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광고 전단지를 뿌렸다. 용돈을 누님에게 받아야만 했는데 참 창피하고 힘들었던 기억과 함께 어디서 그런 용기와 배짱이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기까지 하다. 그 이후 어떻게 어떻게 종자돈을 모아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은 활성화돼 있는 무가지 형태로 생활정보지를 만들어 신문도 찍고 배포도 직접 했다. 나름대로 부푼 꿈을 안고 재기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신림동의 열평도 채안 되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 직원을 한명 두고 매일매일 신문을 찍고 아침마다 직접 대포하곤 했다. 오후엔 광고를 따내기 위해 뛰어다니며 봉천동 달동네 꼭대기에서 허겁지겁 먹었던 빵한 봉지와 우유 한 병이 어찌 그리 맛이 있었던지 아직도 빵을 제일 좋아해서 그때 별명대로 빵소장으로 돌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 사업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가 광고시장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고 4개월 뒤 지속되는 적자로 그나마 조금씩 모았던 돈도 전부 탕진하고 다시 사업을 정리해야 했다. 어렵게 준비했던 사무실 집기들을 내다 버리고 비싸게 샀던 컴퓨터니 복사기를 전부 내다 팔았다. 당장의 끼니 때문에 꿈을 접은 셈이었고 이 사업 실패로 용기와 폐기도 모두 잃었다. 허무함과 참담함에 하루하루를 괴로워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에게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배고픔이 아니었다.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외로움. 아무 할 일도 없는 무의고가 견딜 수 없이 무서웠다. 그때쯤에 나에게 이상한 생각과 느낌이 언뜻 언뜻 떠오르곤 했는데 이럴 바에 나의 죽어버리자는 그 생각은 남들이 말하는 자살충동이었나 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한강대교를 향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움직이곤 했다. 한강대교에서 물을 바라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잠겼다. 아마 그 당시처럼 수백 가지 온갖 생각이 순식간에 오갔던 시기는 없을 것이다. 이대로 사느니 죽자. 아니야 다시 할수 있어. 그러기엔 너무 힘들다 등등 별별 생각. 느낌이 교차했다. 그 한강 대교에서 나를 구한 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내가 이러면 우리 딸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강물로 뛰어들려는 나를 붙들어 잡았다. 코스닥으로 재기하다 1998년 여름 주식시장에는 반등의 조짐이 있었다. 처음엔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반등은 의외로 강했다. 이때쯤 주위에서는 누가 한배 낫네, 열 배가 낫네 하는 소문이 들렸지만 내겐 여전히 다른 세상의 일이었다. 제거점에서 파는 천원짜리 빵한 조각으로 하루하루 연명해야 하고 성냥 공장, 오토바이 택배 사무실, 신문 지국을 전전해야 하는 나에게 주식시장은 먼먼 다른 세상의 일이었다. 98년 겨울쯤 강추위가 몰아닥쳤다. 누님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숨어 살고 있던 천호동의 집도 내주게 되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오갈 데 없이 노숙자 신세가 될 형편이었는데 다행히도 어릴 적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작은 일을 하게 되었다. 보수는 많지 않아도 끼니와 숙소는 해결된 셈이었다. 그 당시 회사에서 그리 일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 회사에서 자면서 나름대로 해보라고 할까 여태까지 지나왔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어렵게 얻은 생각할 시간이 내게는 용기와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도전해보겠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다. 열과 될 때마다 증권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고 밤마다 일어나는 미국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서 연구했다. 투자할 만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연구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친구 덕분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모아 천만원을 모았고 아내의 도움으로 천만원을 지원받았고 둘째 동생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천만원을 또 모아 삼천만원을 자금으로 마련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나에게 그때의 삼천만원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재산이었다. 겨울이 지나면서 주식시장은 조정기에 돌입하는 모습이었다. 1997년에 생긴 코스닥 시장도 99년 초반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겐 관심 바뀌었다. 나 역시 개장 초기에 코스닥 시장엔 관심이 없었다. 거래가 너무 부진했고 인지도가 낮았으며 등록기업 역시 고만고만했다 하지만 개장 후 어느 정도 지나서는 거래소보다 코스닥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 관심이 나에게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백주 200주 매수를 해보기도 하고 매도를 해보기도 했다. 거래는 부진했지만 나름대로 이리저리 뜯어모았다 주위에서는 왜 그런 종목을 매수하냐 그게 뭐냐 하는 말이 많았지만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점점 커졌다. 생전 거래가 없었던 주식은 100주, 1000주 매수하며 이상하게 그 다음날 상한가로 시작하는 기이한 현상들도 경험했다. 한국페랄 한국콜마 가산전자 현재 모키스 등그 당시에는 하루에 천주도 채 거래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500주 천주 가격에 상관없이 매수하면 그 다음날 상한가가 들어오면서 길게는 5일부터 10일까지 거래 없이 상한가 행진을 하곤 했다. 이거야말로 돈을 거저 줍는 게 아닌가. 하루하루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 중 물량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려고 했었고 매수하면 엄청난 수익이 나면서 내 계좌는 불어났다. 그 당시에 코스닥 시장은 믿기 힘들 만큼 기회가 컸다. 친구의 회사에서 재기의 꿈을 키우고 있던 중 다시 한번 실현이 찾아왔다. 친구가 운영하던 회사가 망한 것이다. 시간적인 여유와 보금자리를 잃은 셈이어서 생활이 순식간에 불안해졌다. 엎친듯 덮친 격으로 채권 문제로 시달려왔던 내게 기소 중지라는 경제적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다. 채권 규모는 4천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솔솔 몇 달간 재미를 보면서 3천만원으로 7천만원까지 수익을 내고 있던 나에게 4천만원은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 여력, 희망의 문제였다.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좀더벌 때까지 버텨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 주식에만 몰두했다.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특히 한강 다리는 절대 건너지 않았다. 대개 수배자들이 다리에서 많이 잡힌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숨어 살던 집 초인종이 울렸다. 웬 남자가 차좀 빼달라는 게 아닌가. 문을 연 순간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몸을 낚아챘다. 누구냐고 물어봐도 그냥 따라오라고만 하면서 나를 질질 끌고 갔는데 알고 보기 형사들이었고 잠시 후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 마련된 보호소에 갇혔다. 새까만 밀폐 공간의 교도관과 잡혀온 사람들이 밖기 세창살이 가로막고 있는 방에 가져있었다 보호소로 들어올 때 허리띠, 신발끈, 속옷까지 모두 압수하고 갈아입을 옷을 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 자살 방지책이 아니었나 싶다. 보호소는 추웠고 낮밤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 와중에도 매수해놓고 들어온 주식 시세가 어찌 될 것인지 신경이 쓰였다. 하루에 한번 정도 면회가 가능해서 가족들을 볼 수가 있었다. 부모님께는 차마 여쭤보지 못했지만 가끔 찾아오는 동생들에게는 시세를 물어보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때 주식은 내 운명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4천만 원을 갚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그래 다시 하자라고 결심하고 4천만 원을 상환했다. 초기 자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몇달 만에 7천만원까지 불렀지만한 번에 원위치 된 셈이었다. 하지만 이몇 달간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 경험은 고스란히 내 투자 밑천으로 남았다. 보호소에서 주식시장을 보지 못한 터라 나오자마자 또 컴퓨터 앞에 앉아 이리저리 종목들과 시황을 뒤져봤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했다. 천천히 요령을 알게 되었고 아예 처음 물량을 잡을 때 상한가로 매수를 넣으면 더 많은 물량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도드람 사료 현재 도드람 bnf는 아침부터 상한가 주문을 넣어 보았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대단한 용기가 아닌가 예상대로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고 내가 만족할 만큼의 주식 물량을 그날 사게 되었는데 후속 매수는 없었다 내 가진 돈으로도 그날 충분히 상한가로 종가 마감하면서 내일을 기대하게 되었는데 과연 내일도 이전처럼 상한가 행진을 시작할까? 하는 의문과 희망 속에 잠도 오지 않았다. 역시 다음날 예상대로 상한가 행진은 시작이 되었으며 상한가 행진은 일주일 내내 형성이 되면서 3천만원 밖에 남지 않았던 계좌는 다시 7천만원 가까이 불어나게 되었다. 코스닥 시장의 종합지수는 그 당시 CTI 반도체 종목이 결정할 정도로 종목수가 많지 않았고 거래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소와 협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를 기폭제로 속속 신규 등록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실전 주식 투자에서 2850% 수익률을 기록하다. 옷샘 추위가 찾아왔다. 봄을 알리는 신호인지 추위는 매서웠다. 나는 채권 문제와 가족 걱정을 일단 뒤로 한채 하루하루를 주식 시장에 매달렸다. 계좌는 1억을 넘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당시 하나증권 주식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광고를 접하게 됐다. 제1회 실전 주식 투자 수익률 게임이었다. 관심도 없었던 내 눈을 확 잡아끈 건게임 1등에게 하나증권 주식 5천주 2등에게 4천만원 상당의 한화혼도 회원권을 준다는 문구였다. 당시 주가 17,000원 선이었던 하나증권 주식 5천주면 8천만원에 이르는 거금이었다. 참가 신청을 할땐 1등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한번 해보자는 자신감의 어머님 계좌와 아버님 계좌를 만들어 대회에 등록했다 어머님 계좌에는 최저 참가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아버님 계좌는 기존 잔액대로 1억 정도로 수익률 대회에 등록했다 내 명의로 참가하지 못했던 건 그때까지만 해도 은행권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익률 대회 경쟁 기간은 두달 지금은 참가 금액에 따라 구분을 두지만 당시엔 참가 금액에 따른 구분이 없었다. 두 달간 진행되는 행사에서 나는 수익률 대회라는 점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주가를 살피고 수익을 내는 데에 집중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불모지였던지라 기존에 행하던 매매 패턴을 가지고 손쉽게 수익을 올리는 점도 있었다. 대회 도중 코스닥 시장은 골드뱅크의 급등으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거래가 부진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일거래 폭증과 함께 트레이더들의 공략 대상이 되면서 수많은 종목의 주가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다. 연이어 시세급 등락도 형성되면서 내게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거래소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다른 패턴을 습득하기 위해 밤을 새가면서 연구해야 했다. 골드뱅크의 신화로 주가는 수백배가 나는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은 활기를 띠게 되었고 수익률 대회에 참가한 내개는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 두달뒤 수익률 대회가 끝나갈 무렵 내 계좌 2개 중 500만원을 입금한 어머님의 계좌는 1억 4천만원 가량이 되어 총 2850%라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1억 정도가 입금돼 있던 아버님의 계좌는 대회 결과 16억 정도로 1600%의 수익률로 마감하게 되었다. 수익률 게임보다는 수익에 치중을 하였던 나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지라 믿기질 않는 결과였으며 며칠 뒤에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 한꺼번에 1등과 2등을 다 차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증권회사에서 처음 발표했을 때 1등은 중년의 여성, 내 어머님이었고 어머님 명의의 계좌였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었다. 해외 상금을 누렸던 나에게는 뜻하지 않은 더 많은 기회가 다가왔다. 각종 매체와 TV 그리고 신문지상에 연일 나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스타가 된 듯한 느낌도 받았다. 연이어 증권회사에서 입사 의뢰가 들어왔고 초청 세미나가 줄을 이었으며 TV에서는 광고에 나와 달라는 문의와 오락성 프로그램에 참가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많은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많은 보람과 자신감을 더욱더 갖게 되었다. 상금으로 받은 1억 가까운 하나증권 주식과 콘도 회원권 그리고 두 개의 계좌의 총자산인 17억 정도의 수익금을 한꺼번에 챙기면서 그 암울하고 우울했던 주식 투자의 나날이 빛을 보게 된 것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 한때 자살까지 하려고 하였던 모든 순간들이 대회 시상식 때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림을 느꼈으며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던 삶을 회고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과거를 겪지 않으리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짐을 하였다. 지금도 항상 연구 노력하는 것만이 살 길이며 나아갈 길이라는 나의 영원한 가치가이자 철학도 쓰러리고 무시무시한 과거를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8억이 넘는 백건에 가까운 은행 채권을 상환하는 데만 해도 반년이 걸렸다. 수익률 대회 후 하나증권 본사 영업부에서 일하게 됐다. 하지만 조직화되고 정형화된 체계에서 적성과 경험을 장점으로 활용하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을 연구할 시간을 얻을 수 없었다. 결국 몇달뒤 하나 증권을 퇴사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